한번더 하나 둘셋 차례로 다칠게요가언니한 모든 택에서 다까먹 안녕하세요. 그린마더스 클럽에서 박윤지 역할로 인사드렸던 배우 신민경입니다아 네, 8개월 동안, 8개월, 9개월 정도 촬영했던 그린마더스 클럽이 다 끝났습니다. 현장에서 항상 칭찬 많이 해주시고 부둥부둥 해주셨던 스태프분들 그리고 칭찬과 격려의 말씀 아껴, 아끼지 않고 항상 해주셨던 선배님들 그리고 항상 옆에 힘이 됐던 선후배님들 모두 다 어, 다 너무 감사드리고 자꾸 생각나는 것 같아요. 이렇게까지 예쁜 부럽던 현장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.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느끼게 된 현장인 것 같습니다. 16분 동안 윤주와 함께 윤주를 욕하기도 하시면서 같이 울기도 하시면서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금방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기분 습니다에 아, 네, 네, 네, 네. 너무 드라마가 잘되어요 네, 네, 네. <웃음>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오늘 나오신 분들 다 받아. 또만게요 오늘 방송 진짜 감니 그거는 내가 차량 강명이 맞는데아이거